속보입니다. 일본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 오전 10시 12분에 규모 4.3 진원의 깊이는 70km의 지진이 발생한지 약 4시간 후에 우가사와 라제도 지치지마에서 규모 3.9의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지진이 오늘 4월 3일 남태평양 반우아투 인근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지 약 7시간 후에 발생 중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파푸아 뉴기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한지 9시간 후인 12시 6분 57초에 러시아 극동 캄차카반도 엘리조브 남쪽에서 규모 6.5 진원의 깊이는 10km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기상당국은 처음 지진 규모를 5.7로 발표했다가 6.9로 수정 했습니다. 지진 발생지점에서 48km가량 떨어진 도시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키에서 건물 벽과 창문이 흔들렸다는 신고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패턴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일본 살리쿠에역의 강진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즈제도와 오가사와제도 강진 후 살리쿠에역에서 강진들이 발생을 자주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강진은 오가사와 라제도가 아닌 미야기 현이나 후쿠시마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작년 12월 24일 이후 오늘 4월 3일까지 약 3개월간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는 2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미야기현 앞바다에서는 2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일본 진원지별 지진 발생 횟수를 보면 약 3개월간 오가사와 라제도의 지치지마에서도 무려 1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가사와 라제도의 지진이 13번 발생하는 것은 거의 드문 일이기에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